잘 먹겠습니다 응. 집에서 밥 먹고 좀 놀다가 사무실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응? 사무실에서 영상 작업 하면서 커피 하나랑 그리고 여기 그집 밑에 응? 또 다음주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의안 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밥 먹으러 가야겠죠?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자, 네, 밥 먹고 이제 걸어서 가봅시다 네. 제가 이제 아침에 같이 섞은 하고 저녁 먹고 저울탕에 1시간 때는 걸어가는 거는 안돼요 잘돼요 안돼요 면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돼요안돼다안 점심은 간단하게 요면이랑 김치 그리고 떡갈비 좀구워요어요 <목소리> 밥을 먹을 거야, 봅시다. 살이 쏙. 콤포션이다. 이빨 면도할 수. 방금 한 먹으면서 작업 합시다. 응. 컴퓨터 끄고 이제 친구 저녁 잘 먹겠습니다. 가. 네? 진짜 오마이가이다 오마이갓. 혼자 먹냐? 아침에 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 촬영 장비들. 자, 휴게소 잠깐 들려서 늘상 있는 일이죠불샷하 나라. 원자리 하나. 두. 가봅시다. 오늘 점심 우동이랑. 오후 강의를 준비해 봅시다. 강이 응. 끝. 이거 하나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자기제 가봅시다 어, 목이 너무 아파 나신기 <목소리> 안녕 고기를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음, 달기 좋은 아침 많이 점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좀 쉬고 팔굴수 응. 배우상 응. <웃음> <생방송> 작업 중 <웃음> <요? 웃음> 오늘 아침입니다 좋아하네. 오늘도 강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혼자 커피 하나랑 배고파 그냥 감기 같기도 하고. 자, 미팅 끝나고 이제 자. 하니야아 배고픈데 지금 9시 넘어가지고. 네. 네. 근데 소가 편전밖에 안 해요. 편의점에 0 시간 되니까 여기도 안 하는구나. 안돼 밥이 안 들어가니까 응. 기분 빠져서 안 되겠어. 밥 먹읍시다. 자자 집으로 다시 가봅시다. 외전 주는.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거리 뛰느라 고생했으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서 비가 왔는데도. 한잔하면서 기다리려 한치에 이렇게 매트리스가 왔습니다 센스만 <웃음> 매트리스 시그미초 이건 따로 리뷰를 찍을까 했는데 네. 자 영상 작업 하면서 피자 올리브를 또 추가했습니다 제가 올리브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던 뭐야요이 어, 작은 피자 <웃음> 아 너무 아깝고 마트 <웃음> 아, 갑자기 뒤 줄이 나니 너무 슬프네 아, 그래 오늘 점심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유튜브 보면서 이 먹겠습니다 이, 아 그래? 좋은데 네, 왔구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